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시계는 이렇게 12시 쪽을 보시면, 파세론 콘스탄틴 시계이고요. 현재 비닐이 쌓여 있어서 살짝 흐를 수도 있는데, 시계의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오리지널 가죽이고요. 이렇게 D 버클을 가지고 있습니다. 파세론 콘스탄틴 스위스메이드 골드. 이 제품은 18K 로즈 골드 제품이고요. 오리지널 세팅입니다. 먼저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6mm 위에서부터 아래가 36mm 러그를 포함한 길이가 47mm 입니다 그리고 손목 둘레는 제가 약 17.5에서 18cm 인데 이와 같이 시계의 크기를 알수있고요 손목 둘레는 디버클이기 때문에 20cm 이상의 두꺼운 손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마시렁 콘스탄틴 말테 듀얼 타임이고요. 듀얼 타임답게 이렇게 크게 하나. 그리고 6시 쪽을 보시면 다른 시계가 하나 더 있죠. 이게 시침입니다. 이 작은 시침을 보고 이큰 분침을 봐서 6시입니다. 6시가 아침 6시도 있고 오후 6시도 있죠. 이 시계는 아주 친절하게도 이쪽에 밤, 낮. 그래서 밤에서 낮이 되는 6시. 즉, 새벽 6시 그리고 메인이 되는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로토가 있는 오토매틱 제품입니다. 오토매틱 제품도 이 시계를 돌려서 시계 약을 줄수 있고요.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갈 수 있는 9시 쪽에 파워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날짜는 이쪽에 있고요. 이와 같은 날테 시계입니다. 그리고 딤프룬 커넥터는 이쪽에 하나만 있고 이쪽을 눌러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파스룸 콘스탄틴 말테 로즈골드 18K 로즈골드 시계입니다.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.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. 짠!